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전문 채널 꽝이네TV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경기도 나들이 가볼만한 곳 중에서 무장의 관광지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행 약자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여행지 네곳을 추리고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참고해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나들이 가볼만한 곳첫 번째는 동탄 호수공원입니다 동탄 호수공원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순환대로 6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동탄 호수공원은 관광 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은 다른 공원과 다르게 지하주차장이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에 장인주차구역이잘 마련되어 있고요 장인화장실도 쾌적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병사로 설치도 정말 잘 되어있고요 동탄호수공원은 정말 쾌적하게 잘 갖춰진 공원이었는데 동탄호수공원은 이름대로 호수를 중심으로 갖춰진 공원입니다 호숫가를 따라서 산책하기 좋은 산책로가 정말 잘 갖춰져 있고요 보인 약자분들이 이동하시기에 어렵지 않은 길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동에 큰 제약이 없는 곳입니다 동탄호수공원이 좋았던 게 산책하면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았는데요 야외 레스토랑에 온것 같은 쾌적한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어서 앉아서 호수 보면서 간식거리를 먹기에도 좋았고요 흔들 의자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데이트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동탄호수공원이 나들이하기 좋았던 게 시원한 호수를 보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았는데 호수뿐만이 아니고요 짙은 나무 그늘도 있어서 나무 그늘 아래로 산책할 수도 있고요 그늘 아래에 돗자리 깔고 힐링하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탄호수공원은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참 좋은 곳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여름에 시원하게 물놀이 할수 있는 물놀이장도 있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도 가능한 곳입니다 물놀이장에는 임시 탈의실도 마련되어 있고요 안전유원도 상시로 배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물놀이도 가능하고요 매주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도 실시해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화성시 대표시민참여형 축제인 화성시 가족사랑축제가 열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2년동안 못 열리다가 3년만에 오랜 만남 다시 일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를 진행하더라고요 화성호수공원은 화성시의 랜드마크이면서 대표적인 휴식처인 만큼 이런 축제 외에도 버스킹공연 같은 것도 진행하고요 루나쇼라고 해서 시원한 분수쇼도 펼쳐지는 곳이니까요 시간 맞춰 가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경기도에 나들이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천천히 산책도 가능하고요 앉아서 힐링도 할수 있고 시원한 물놀이까지 가능한 동탄호수공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경기도 나들이 가볼만한 곳 두번째는 시흥 연꽃 테마파크입니다 시흥 연꽃 테마파크는 경기도 시흥시 광곡지로 13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시흥 연꽃 테마파크는 사실 주차 공간이 그리 마땅치 않은게 좀 아쉬운데요 시흥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 테마파크 단지 내 전체적으로 보행 약자분들이 다니시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길로 되어 있고 댓긋길도 잘 갖춰져 있어서 휠체어 진입도 가능합니다. 시흥연꽃테마파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연꽃군락지라서 제가 작년에 다녀와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도 다시 다녀왔는데요. 이제 슬슬 연꽃이 피는 시기라서 사진작가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7월 9일에 다녀왔는데 연꽃이 활짝 피기 시작해서 참 보기 좋았는데요. 연꽃은 아침에 방문하셔야 활짝 피는 연꽃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른 시각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시은 연꽃테마파크의 연꽃은 사실 인근의 광곡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조선 전기문신이자 농학자였던 강희명의 명나라에서 연꽃씨를 가져와서 심은 뒤에 널리 퍼지면서 이 지역을 연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곡지의 상징성하고 역사성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3만평 규모의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흥 연꽃 테마파크는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인근 주민분들이 산책하러 나오시는 산책코스이기도 하고요 반려견과 같이 나들이 할수 있어서 반려견 여행지로도 좋은 곳입니다 연꽃을 보면서 쉴수 있는 정자도잘 갖춰져 있어서 연꽃 보면서 힐링할 수도 있고요 아, 연꽃뿐만이 아니라 능소화나 호박, 수세미 같은 연꽃 식물들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수세미나 호박 같은 연꽃 식물들 열매는 제가 갔을 때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가시는 게 조금 더 예쁠 것같고요 그리고 시흥연꽃테마파크에서는 시흥연성광국지 연꽃축제가 7월 23일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예쁜 꽃들 보면서 축제도 즐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시흥연꽃테마파크의 연꽃은 7월부터 피기 시작해서요. 9월까지 볼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경기도에 나들이로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예쁜 연꽃도 보고요. 산책도 가능한 시흥연꽃테마파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경기도 나들이 가볼만한 곳세 번째는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번길 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안양예술공원은 접근성 좋고요 환경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니까요 평일이나 주말 이른 시각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동탄호수공원과는 약간 다른 종류의 공원인데요 동탄호수공원은 잘 정비된 공원이라고 하면 안양예술공원은 조금 더 자연친화적인 공원입니다. 과거에 이곳은 안양유원지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고수작업을 하면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작품들을 곳곳에 설치하면서 즐길거리 많은 공원으로 되었는데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다니시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안양예술공원은 지금이 가장 핫한 곳인데요. 관악산하고 삼성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예술공원에 갔을 때 경기도에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잘 갖춰진 계곡에서 모두들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안양예술공원의 주소는 공용주차장 주소인데요. 해당 주소에서 위쪽으로 계속 안양예술공원이 이어집니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카페나 식당가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도 있어서 휠체어로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워낙에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예술작품들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산책로에 있는 정자도 로맨스 정자라고 해서 예술작품이고요. 계곡에 예쁜 꽃이 피어있는 것도 예술작품입니다. 가장 위쪽으로 가면 정말 어디 멀리 온것 같은 깊은 계곡도 있어서 다이빙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숲 아래에서 돌자리 깔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휠체어 진입이 다소 불편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역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곳인데요.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도 있으니까요. 아,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경기도 나들이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계곡을 따라서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산책도 가능하고요. 아, 물놀이도 가능한 안양예술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경기도 나들이 가볼만한 곳 네번째는 평택고 관광지입니다. 평택고 관광지는 경기도 평택시 한덕면 평택오길 15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아, 입장료는 없습니다. 평택고 관광지 역시 관광 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고 관광지는 무료 주차장이 갖춰져 있는데요. 아, 이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평택고 관광지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안양예술공원처럼 넓게 조성되어 있는 관광단지인데요. 아, 이곳은 평택고 방조제를 쌓으면서 조성된 인공호수를 끼고요. 아, 볼거리하고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평택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면서 길게 이어져 있는 목조 수변 데크를 걸으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인데요. 아, 보인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평택고 관광지도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인데 반려견 동반 시에는 반드시 반려견 에티켓을 준수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서해랑길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경기둘레길 코스이기도 할 만큼 걷기 참 좋은 곳입니다. 평택고 관광지를 지나서 아산만 방조제를 건너면 충남 아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평택고 관광지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도 잘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과 오기에도 좋고요. 휠체어는 올라가기 어렵겠지만 소나무숲 아래로 짙은 그늘이 있어서 도자리 펴고 쉬기에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평택고 예술공원이 나오는데요. 예술공원이라는 이름답게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평택고 예술공원에 가시면 재밌는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요. 피아노가 한대 놓여져 있어서 약간 감성적인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아 여러 가지 포토존도 잘 갖춰져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평택고 관광지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노을 질 때도 참 예쁘다고 하고요 드라이브 겸해서 가기에도 좋은 곳이니까요 아, 경기도 나들이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평택고 예술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인 약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 네 곳은 모두 반려견 논반이 가능한 곳이니까요 아, 반려견과 같이 방문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